장수여 햄버거 먹을래? 햄버거 짜장면 먹을래? 탕수육 먹을래? 탕수육이 뭔지 알아? 장수여 짜장면, 탕수육, 햄버거 소고기 먹을래? 소고기? 소고기 줄까? <웃음> 장수야, 소고기 먹을래? 소고기 줄까? 소고기, 장수 소고기 제일 좋아하지? 소고기 줄까요? 소고기 먹고 싶어요?